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브이로그 5일차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목을 딱 풀어주고요 1세트 가야죠 음. 오늘 도 약간 무게감이 있어 보이네요 하루 어제는 복근 운동해서 그런가 오늘 날씨 아주 맑아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휴일. 네. 좋은 날입니다. 자, 손목을 풀었으면 이제 40개 좀더 풀어볼까요? 어, 오늘은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는 게 했는데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을 하고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잤어요 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10시쯤 됐습니다 운동하고 빨리 밥을 먹어야죠 네, 가겠습니다 쉽게 했고요. 자, 게 lucky, 하자. 안 l 기 가. 아, 여기네요. <웃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would s I s a i 15개 했습니다. 손이 미끄럼..아 뭐 발랐구나 네. 네.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개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팔굽혀 피기. 그렇죠. 네 팔굽혀 피기. 자, 그렇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네, 단백질 쉐이크 드링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시니까 뭐 뿌듯 하네요. 운동하고 있다. 지금 이정도 근육이고요 팔근육 보이시네요 순간이 끊겨 가지고 이정도 근육. 이정도네요. 음. 네, 음. 팔근육이 어, 여기 아래 근육이 좀 있죠. 악력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음. 팔근육이 이, 이 정도. 에 이정도 악력기를 많이 해서 여기 근육이 조금 단단하긴 해요 <웃음> 네 1세트가 끝났구요 1세트가 끝났습니다 이이총총세트트해해야죠죠 네, The set is finished. t h 온전한 하루, 행복한 하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풀고, 피아노, 여러분이 겠지만 피아노 실 때, 많이 드는 손목 근육, 그리고 발꿈치 아래 근육 해야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40개 했고요이 악력기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키로스가 보이려나 어, 어떻게 하면 밝게 보일까? 여기에 69라고 적혀있어요. 네, 69짜리 키로그램이고요꽤 무게감이 있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여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습니다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에서, 되었습니다. 네, 팔굽혀펴기하기 전에 그 7일차 네, 100개 하는 거 영상 네, 노력 중이고요. 다음번이 운동이 7일차 되는 날이네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팔굽혀펴기 할 때는 좀더 정자세하려고 위아래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네팔굽혀펴기또 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 였고요 5번도 50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위아이 많이 움직이면서 하긴 했는데, 네,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네, 이 정도 상태로 100일 뒤에 바게트의 프로필 잘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웃음> 기대되기도 하고요. 네, <웃음> 바디 프로필 기대가 되죠. 지금 그 예전에 아시는 박세니 선생님이라고 그 심리 상담 선생님이신데요. 네, 어 인생의 멘토 같은 선생님이신데 바디 프로필을 찍 찍으시더라고요. 그 기간. 그래서 정말 대단해. 그분은 PT 받으면 서하셨는데 저는 PT 받지는 않고 집에서 홈트로 바디 프로필을 찍을까 예정입니다. 네 단백 체크마셔줘야 되겠죠. 음, 바디프로베 찍어가지고 영상에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프로베 찍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제 3세트 가야겠죠 응. 3세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뭐냐 재난안전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갑자기 끊겼어요 네. 여기 조심해야겠다 <웃음> 네그 저기 유튜브 찍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도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안전 문자가 띠릭! <웃음> 하고 끊겨가지고 저는 이거 뭐 전문 카메라 쓰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잘 나오더라고요 네. 음. 핸드폰 카메라도 찍고 편집은 그 비디오 그루인가? 그루비디오? 그걸로 편집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운동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까 고민 중이긴해요 네. 이 만들면 사람 많이 보지 않을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령, 4 0개 끝났고요. 이제악이기로 가겠습니다. 게 20개 20개씩 했고요 네, 오늘 날씨가 아주 맑아요 소풍, 소풍하기에 산책하기 좋은 날씨고요 이 네, 저도 끝나고 카페에 앉아 있거나 또 유튜브 작업하거나 또 피아노 치거나 사료를 보낼 거고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8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피아노 항상 매일마다 하려고 하니까요. 더그 30분 동안 치고 그리고 피아노로 소통을 할 거예요. 한명 학생 예전에 가르친 학생이 계속 들어와서 대화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피아노 그리고 다즐거 곡이니까요. 네, 들어오셔 주세요. 네, 그래서 마무리. 50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50개 파이팅 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영상 끝나고 영상이 하나 더 나와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나오니까 꼭 보시고 해주세요 네 그럼 50개 응. 시작하겠습니다 네, 멋있게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감사합니다.